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틴 힛의 첫방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8월 8일이네요. 그렇죠. 에스컵스 생일이죠. 저랑 호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에스컵스를 더 민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를 음, 직접 트리트를 트리트를 직접, 직접 뽑아서 곳곳에 붙여놓고 어, 이따가는 이제 음. 나눠줄 생각인데 나와주는 것까지는 딱 좋은 것같가 약간 싶은 생각도 있네 하지만 뭐. 아무튼 나눠주고 좀 그러면은 그냥 뭐 하지. 한 장씩 가져가세요, 써놓을까. <웃음>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번씩 축하해주세요. 되게 좋아해요. 라는 이름과 함께. 그러면 이렇고요 네. 저희 히트방송 아까 전 사전 녹화를 마치고 이제 좀 쉬다가 자다가 나왔는데 어때요? 아, 아, 일단 히트가 정말 뭐 항상 늘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거리기 때 있는 건안 나오네. 그게 나올 것 같아. 와, 이거는 왜냐면 또더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내 음. 몸이 못따라가지 않을까. 와, 근데 근데 이제 그 왜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음. 나이는 먹어 가는데 이제 더 힘든 게 나오면 이제 아, 그만큼 나좀 이제 자기 가를도 아, 이제 천히 해야겠구나. 생각해도 됐어. 하, 정말. 저희는 남은 음악 방송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잡스 생일에 작전 회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이 그 대망의 날입니다. 세븐틴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의 생일인데 요 네. 사실 아, 아까 네. 저희 대기실에서도 쿱스 형 생일로 가득해요 지금 다 이렇게 붙여놔 프린트물로 붙여와서 붙여넣어. 네, 그러니까 저기 저희 대기실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맞아요. 복도부터 시작해서 방금 네. 스태프분들 모두 세븐틴 네. 여러분들 다볼수 있게 저희가. 네. 저희가. 그 에스쿱스 생일 한 번씩 축하해주세요. 부끄러워해도 좋아해요. <웃음> 네, 그렇게.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세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네. 케이크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웃음> 커스텀 케이크예요. 아 진짜? <웃음> 네, 커스텀 케이크예요. 아, 진짜? <웃음> 네, 커스텀 케이크예요. 여기에 쿠평 형 캐릭터 얼굴이 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와, 제대로네. 아, 아니면 그냥 포토 월에 케이크 감축하는 거. 괜찮다. 괜찮죠? 그게 나은데 어그래도 응. 재밌는데 풀랜 A 있는 이거다 같이 들어갔다가 응. 다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옆에 서스테이전 님 그걸 케이 주면 쿠스줘단간로쿠스탄 응. 사진 케이크 들고 있는 거찍 그래. 우리 한 명씩 빠지는 거지 않냐 그럼 쿱스탄 마지막에 찍어 그거 괜찮다 와 그렇게 선생님이 이벤트를 만들었어 아 이거 어, 저... 혼자 남아서 사진 어, 찍게 어, 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멋있게 찍는 것도 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베스트고 만약 안 됐을 때 생각을 했을 안 때는 안 됐을 때는 난 다른 계획기또 하나 있어 어, 그럼 그 자고 있잖아, 있잖아. 자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둘러싸는 고 같아요. 스텝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불고끼러가겠습다 생실까문이 느 이것도 재미어난 이게, 이게 좀.. 이게 뭐... 제, 어 이게 좀 재미있어. 그렇게 하자. 아 근데 지금 일어나질 거 같은데 지금. 자 일어나 있으면 그게 플레이 아웃이고 리는 그래. 그냥 이제 평원 스카이나 형이느낌 그래 그래 우리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이것도 정성인 거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데뷔실러 한번 돌볼까요 그럴까요? 급생 일 생일을 축하하라 보고 아, 계십시오. 나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플랜 A 하고 싶다. 아 그럼? 자고 싶다. 아우 나도 플랜이 재밌을 것 같아. 플래닝 그럼, 네.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8일 이렇게 새각부터저가또제 생일날 컴백을 하게 됐는데 새벽 2시에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캐럿 어, 분들이 그 새벽에 또 와주시고 마지막 응원복도 어, 생일 축하한다고 바꿔서 또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웠고 어, 어제 생일 딱 되고 나서 이제 새벽에 글을 썼었는데 거의 댓글들에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글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보면서 뭐 생일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적이 음, 데뷔 전에는 없었어요. 뭐 생일이 그냥 생일이지 뭐 이러고 넘어갔던 날들이 많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계시기 계셔서 이제 생일이 특별하다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제 생일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커다. 너 <웃음>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어, 자 벌써 세 번째 정도의 선을 받고 있는데. 세 어떻게 번째 정도예요? 네. 케이크한세 어, 개째 받고 있다. 는데 어떻게 세 개라니. 다섯 개 넘었어 지금. 다섯 개. 와 나왔다. 많이 받고. 기특이네. 너희들이 열두 시간 봐줬잖아 생일 축한다고. 그나 이걸 위해서 안한 거예요. 이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right now. 네 네. 소원 비시고한번 소원 부러줘요. 네 네. 오래오래. 이 숫자가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몰> 날까지 앞뒤? 네, 저희가 행복하게 고맙게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52, 33살은? 53? 네. 52세죠 53. 53살 정도 되면 좀힘들을까요알겠습니다 <놀람> <알겠어요. 놀람>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놀람>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자 아, 이걸 담차놨으니까 안그래습니보 덕분에 가수분들이 이제 다 에스쿱스한테 축하축하 오늘 엔딩 때 이걸 들고 가자. 과글 했어. 그. 그, 그러니까 진짜? 말하면 엔딩 때 우지랑 계획한 게이를 여기 있는 거다 뜯어가서 다 뜯어서?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엔딩 무대에서 다이러고 있는 거지. 이이브이올라 우리 o n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일 히차게. <웃음> 히차게. 히차게 좋네요. 네, 어 갑자기? 데이크로우스 후서수네요 아, 지금 오늘 첫 방부터 네네. 새벽 사전 녹화했는데 캐럿들이 그 열심히 응원을 <웃음> 해주셔서 어, 무대도 잘나오고 오늘 이제 히트 첫 방이었는데 되게 좋은 일들이 많았죠. 흡수형 <웃음> 생일이 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캐럿분들도 흡수형 생일이 잘 축하해주고 네. 무대도 응원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희가 <웃음> 녹화하면서 진짜 많이 힘 났던 것 같아. 이제 굉장히 네. 격한 안무인데도 네. 그렇지만 정말 힘내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얼른 무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기대되고 내일 모레도 기대되고. 그럼요. 네. 안녕. <웃음> 히트 많이 응원해 주세요. <웃음> 우리는 노섭수. 행복은 송유신이 아니라 노석수 언제? <웃음>